와, 따라 엄청 많아. 어, 여기 떡배기. 하우스업, 짠다. Hi guys. I'm trying to find the market but I couldn't find it. 어, oh, 관장시장 왔어. 드디어. 와, 오랜만이야. 한 2년 동안 관장시장 왔어. 음 아, 김밥. 그거 김밥 란 삭취. 삭취? 삭채 여기 하 여기에서 진짜 유명해. 어 이거 맞아? 느낌이 맞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사라 엄청 많아. Hello people. 아 이거 맞아요. 와 감사합니다. 와맛있겠다 고추를 이렇게 이렇게 반점 먹는 네. 게.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두나, 한데 김밥 한데 짜채.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오야, 맛있겠다. 뜨. 네, 맞아요. 와. 두나 많이 있어. 음. 와. 좀 봐. 와 이거 구주, 구주랑 같이 먹어. 와, 미쳤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 부드러운 느낌. 치즈 안에 치즈 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It's really good guys. They they wipe the kimbap like this way. 육회 처음 봤어요. 잠깐. 아 이런 거 사람 있어요. Towels. 안녕하세요. <웃음> 혹시 육회 어디 먹을 수 있어요? 어 떡빼기 떡빼기 떡빼기어 여기 떡빼기 떡빼기 떡빼기 떡빼기 이거 유명한 떡빼기 내가 저번에 여기 와서 안 먹었어 떡빼기 알아 그거 쫄기쫄기 도넛 어 여기 와와 와, 미쳤다 야야야 이거 미쳤다 와네 나 여기 이런 거 맛있는 거 사람 많은데? 오케이 여기 이쪽이소 리 먹어 음고아음 음! 좀 맛있대! Wow, actually really good. Wow, look at this. It's fresh and crispy. It's so crispy. Pasta, pasta, pasta. h o u c o n eat the juice. You <coughs> can eat the juice. You can eat the juice. 2년 전에 먹었어 2년? 아 2년 전에 먹었어요 엄청 빨라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엄청 빨라 이야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었어 이거는 아마 한한달 전에 많이 먹, 먹고 싶어요 엄청 많아 야, 내가 와, 이거는 이거 제일 좋아하는 모멘트. 이거, It's the best moment. <목소리도> 오레만이야. <마니아. 목소리도> 이 냄새 마다. 그리고 오늘 킹도 김... 있어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믿> 음음 <믿> <와> <믿> <와> <믿>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소주 음 Beef soup. Mm. Wow, he cooked it in t e book. We don't die h e so too m mm. This is really good. 가 고기 하나 있어. 어, oh, this one this one. 뭐,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그 안에서 안에아도 돼요? 네. 일단 okay. 한 단데 한번 먹어 봐 봐. 그거있 네. 살이 있어요. 어? 살이가 있어요. 아. 네. 어. 다리 해 줄까? 가게 갈래요? 가게 아, 다리 해 줄게. 어, 하나 네. 어, 있어요. 타나, 타나, 타나. 어, 네. 타나, 타나. <웃음> <웃음> <웃음> She's bringing me to other place to eat like a VIP. 와, <웃음> 어? <웃음> <Wow.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야, 뭐가 지 앉아 먹고 떡같아오 <웃음> 무야. <웃음> 어, <뭐야>? 야 똑같아. <웃음> <웃음> <웃음> 와 뜨끈해. 짠장. 냄새 좋 와. 와 엄청 커. 잘 먹겠습니다. 아. m m m hot dog. Sauce, sauce, and 같이 먹어. With the sauce. 이거, 하 아하. 이거는 그냥 별로. It's good, but it's not as good as the one. First time 먹을 때 진짜 맛있 i 는데 이거는 너무 뜨거. It's not thin enough. It's too thick. Not crispy enough, I think. Uh -huh. I think. I t h n k i s a e i s p y t s a l i c mm -hmm. i o u y It's a i t e s p y s l i t c i It's a e t l i e c i y s a l i c i t a i t e i i t a l t l e a l e r i y t s i t t e a l l e i s s e r i i t i e r l l e s t a e r y a i e i t a l i t e c i i s t c r a t e r 아, 맛있어요. 조금만 드려 5 0원 조금만 5,000원? 어, 돼요, 돼요. 네. 돼. 네. 돼. 네. That looks really big. 네. 맛있겠다. 어,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야, 홍학조 웃겠다. 네. 와, 너무 커. 네. <웃음> 와, 엄청 커. 네. 이거 5,000원 맞아요? 네. 아, 5,000원. 와, 많아. 네. 와, 많이 있어. 많이, 많이, 많이 줬어, 많이. 어, 많이 줬어. 어. 줄게. 와, 줄게. 엄청 줄게. 많이 커요. <웃음> 맛있어요. <웃음> <웃음> 와, 엄청 커. <웃음> <웃음> 엄청 커. <웃음> 잘 먹겠습니다. 음. <웃음> 그거. 음. 남자의 색이 아니에요. 그냥 맛어 Have a nice day. 안녕.